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2편입니다 10편 122편 전체를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22편 구약 성경 897, 898페이지 있습니다 10편 122편 예, 한 절씩 다 교독합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업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셨으니곧 다윗의 집에 보호자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합시다. 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소풍 가듯이 즐겁고 가벼우셨나요? 아니면 어디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무거우셨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까지 저는 어떤 장벽 하나를 넘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재증에 대한 부담, 헌금에 대한 어떤 부담의 벽을 넘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을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는데 이 재정의 장벽, 개인의 장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넘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 저희 교회는 그 외부에서요 참 신기하게 보는 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제가 어디 가면 이 새날교회 단임 목사로서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요 교회 되어지는 일들, 들리는 소문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형편을 묻는 이들이 꽤 있어요 오사 소문이 이렇다던데 정말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역사로 교회 세워가시는 것을 저는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수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어, 저희 교회 재정 문제만 하더라도 요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어, 이 건축비 이자 갚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음. 코로나 왔죠 그 후에 그런데 코로나 오고 참 신기하게도 요 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 나갈 수 있는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형편이 되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코로나 상황은 인원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들이 다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지난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인원도 그렇고 재정도 줄어드는 형편들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서 이제는 이자 갚는 데는 부담이 없고요 원금까지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또 장전에는 다른 교회 군사님이 또 1억을 또 헌금하지 않나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 교회 사랑주의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들은 새 부대를 준비하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부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교회 사랑 주일 그 제가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더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부채가 얼마 있다 그 부채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마중물로 사용하시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오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구나. 맞으시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심으셨다. 이 교회의 부담은 내 부담이고 이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다. 그런 분들이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 보시고 집사님님, 집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알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어,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문제는 부담스럽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나의 어머니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었고 여기서 믿음이 자랐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교회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쉴 주님의 품이, 품이고 우리 영혼의 복음자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많아도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매우 어렵다는 표현보다 슬프게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을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절박합니다. 덩치는 큰데 허약한 비만증 환자 같고 일어나 달릴 힘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또 말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또 어렵고요. 게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의 온상처럼 비난받아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을 자꾸 반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반대만 일삼는 집단처럼 공격을 해댑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교회들, 교회가 세운 학교들과 병원들 굉장히 많고 복지기관들, 문화단체들,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쏟은 눈물의 기도, 애국애죽의 땀과 피와 헌신은 다 잊혀지고 있어요. 슬프게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이 자립이 안 되는 개척교회들은 문을 속속히 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양실 찾아왔길래 살이 너무 빠졌어요. 사람이 반쪽가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겠대요 이번 달 안으로 교회를 문 닫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무엇이라 비난해도 상황이 무척 어려워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안에 성령님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는 여전히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편 122편 9절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의 복이 나의 복이고,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깊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국교를 위해서 여러분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편 122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같이 성전 갈까요? 그 말이 너무나 기뻤다. 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진에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그 말이 너무 막 기뻤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절이죠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때 나는 기뻤다. 그래서 그저 기쁨이 카라예요. 카라는 여러분 그냥 아 마음 좋아. 마음 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펄쩍 뛰며 기뻐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기쁘다 카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예배할까? 그 말만 들어도 기뻐뛰며 춤을 추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할레루야 네. 그뿐 아니라 이타윗은 성전을 보는 그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업처럼 잘또 세워졌구나 보고는 교회만 보면 하... 이렇게 감탄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교회가 잘 지어서가 아니라 어리어리하고 웅장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교회 그라면 가슴이 예? 기뻐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예배하고 성전을 탐방하러 온순례자들 보는 이런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다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오, 저자도 성전에 올라가는 자네 오, 저 사람도 성전에 올라가는 자구나 성전에 올라가는 자마다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구나 교회 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다윗처럼 교회를 향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가는 것이 기뻤던 것은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아멘? 예, 하지만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그켄가이의 묵상하는 삶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제자가 라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아마 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라비가그 그 제자를 보고 이렇게 물었대요 너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 아니? 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당황해서 그건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글라비가 되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저도 한동안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님께 참 미안하더라고요 음.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왜? 교회 깊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지켜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 실망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히 웅장하거나 예루살렘 그 성업이 특별히 막, 막 굉장히 뭐 이렇게 예, 뭐라고 할까요? 화려하거나 특별히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다비은그 성전을 사랑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좋은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의 머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에, 몸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품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좋은 교회로, 좋은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실망해서 교회 깊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교회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도 받지 못할 거라는 것. 그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에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굉장한 이 가문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것은 다윗의 성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일평생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너 성전 건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 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에 손을 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너는 손을 떼 아, 그러시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이 짓지도 못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들, 건축비 다 모은 거예요 나무며, 돌이며, 금이며, 은이며 다 모았어요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자그마치 역대상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6장에 걸쳐서요 자기는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그성전제 준비를 했는지 그 다윗의 정성과 마음을 역대상 18장에서 23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세하게 알뜰하게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데는 하나님도 말릴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할 것인데,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열심히 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 이게 다윗의 복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눈물의 흥금과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맨 처음 성전 건축을 할때 현금이 없으니까 예, 결혼 폐물도 올라온 적이 있고요. 정말 알게 모르게 눈물의 헌신과 기도 지금까지 계속 쏟아 부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요 여러분 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인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등록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아픈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여전히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딸하고 며느리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딸은 딸이니까 사랑해요. 맞죠? 뭐, 딸은 딸이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요. 근데 며느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딸처럼 하니까 너무 사랑해.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딸처럼 하니까. 다시 말해서, 딸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며느리는 하는 것 보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차이 잘해주니까 사랑한대 교회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사랑은 교회가 잘해주니까 교회 뭐가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주님의 교회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그 가정안에 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가 가족인지 손님인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 손님이면 피할 거예요. 손님이면 모른 채할 거예요. 가족은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함께 품고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가족이냐, 손님이냐의 차이인 거죠. 저는 우리 새날개 모든 교인들이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채는 점점 갚아지게 될 거예요. 이 부채 부담은 저는 점점 그 부피가 줄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교회 진정한 가족, 이 아닌데인가 아닌가 교회 건축비에 부채 남은 것을 보고 그것도 품고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새날 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다고 믿으시는 분은 학계서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학계서 학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탐탁하지 않게 여기 실 때가 많았는데 학교에서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자, 이제 떼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목 떼어주세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학교에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삭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넘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1장 11절을 보실래요? 내가 땅 위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경제위가 기닥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학교에서 1장 2절과 3절, 4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니다 성전이 낡고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도 누군가가 요 전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때가 아니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너무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무척 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날교회 교인이라면 아, 왜 건물은 이렇게 크게 지은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건축한 검할 건데 하나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이기시지 않아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집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크고 편하게 그렇게 살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달았으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 집만큼만이라도 위하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아니,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우애하십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복을 거둬차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아직까지 건축 부채가 있나요? 건축 헌금을 해야 합니까? 또 헌금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이 생길 겁니다 저도 되돌아 보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지어놓고 내목회 빚값도 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교회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날교회 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부채 많은 교회 이게 먼저 생각이 납니까 새날교회 하면 건물 그거 생각납니까? 아니면 새 날개하면 예배의 영광, 예배가 살아있지 하나님의 인재, 그게 더 생각납니까? 다 마음으로 답하셨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 건축하고 건축 부채가 많은 걸 공개하면서 지냈지만 교인들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더 많이 늘었어요 교회 학교는 요 어느덧 빛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기 무지개홀이나 어린이 부실 가보세요 벌써 복잡복잡해요 귀집아지고 있어요 젊은 가정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계속 부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건축을 감당해 오면서 우리 교회는 영적 체질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할렐루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사랑 주의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건축 부채가 우리에겐 어떤 면에서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일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요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 부채가 다 상환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고 풀어지고 그럴까 봐더 걱정이신 것 같아요 재정 부채 없고 교회는 자꾸 늘어나고 그럴 때막 교회 자랑할 거고 이래 되면 그게 참 이게 문제가 이게 큰 문제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것을 걱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할 게 뻔하니까, 뻔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편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에도 뜨거워졌나요? 신앙생활에 다 열기가 일어났나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오히려 편한 예배당에서 우리 신앙은 점점 더 나약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위기입니다. 예배단 건축할 때보다 이게 더 위기예요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흥거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박한 때 너희들이 절박한 때가 있지 않았냐? 출애굽하고광야 생활을 할때 얼마나 너희들이 절박했냐? 그 그 때를 회상하면서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거든 대대로 한 해도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그절박함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대대로 유월절 그래서 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한번그 절박했던 6월절로 돌아갑니다 그 절박함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번 교회 사랑주의를 보내면서 오늘은 단순히 건축 헌금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돼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깨어나고, 할렐루야. 더 살아있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신앙의 열정을 더 불붙이고, 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님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이 절박함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잘 지었고, 이제 부채도 다 갚아치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보면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면 주로 가는 형편이 뭡니까? 나태해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 들어온 그 영상 맨 처음 쫙할때쫙 우리 교회 비춰줬잖아요. 주변에 공장지도 있는데 교회 뒤편에 논밭이 크게 훅하게 비춰지더라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제가 지금 부담리는 것은 아니고요 와 저건 우리 땅이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웃음> 예.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아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시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고 어, 우리가 교회 사랑 주의를 보내면서 건축 예물도 봉헌하지만 내 신앙이 더 간절해져야 하겠다 절박함으로 영적인 흥그리 정신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과 그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약정도 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지침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시불로 헌금하시는 분이 또 계시겠지만 약정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약정은 현실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하세요 그 말은 그냥 믿음으로 현실적인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약정하지 마시고 가령 앞으로 로또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런 꿈 꾸면서 매도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이 예상이 안 되는 돈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믿음으로만 품으시고 오늘 헌금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올해 헌금하고 또 내년에 또 헌금하고 내후년에 또 헌금할 거 아닌가 <웃음> 물론 개인적으로 계속 헌금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은 계속 어, 정기적으로 건축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귀하십니까? 그런데 어, 교회 사랑 중에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 또 하겠지 내년도 또 하겠지 그 다음 또 하겠지 저는 함께 합시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6년 만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6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후또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네, 저는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목사님헌금하고 싶어요. 헌금합시다 막 이게 여론이 전체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은 네, 원래 한번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어요 믿음의 시험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만 하신다면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다면 그리고는 교회가 부흥되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나 반드시 다 갖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온전한 11조만 하신다면 교회 건축 부채 갚는 거 어렵지 않다. 생각해요. 또 하나는 가족들과 합의해서 하세요. 부부 사이에 합의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할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 헌금 안행가지고 시험드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과도 협의를 하세요. 헌금하고 다투지 마시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흥금, 자발적으로 기쁜어 드리는 흥금, 흥검, 그 흥금이 우리 교회의 재정의 돌파를 가져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를 하겠는데요. 오늘 기도를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럼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 건축비 상하는 큰 짐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큰 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염색해서 그렇지 흰머리가 자꾸 늘어납니다 어제도 군대 가는 꿈 똑같습니다 <웃음> 이게, 이게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 뭐냐 이런 부담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는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처럼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빚 있는 것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이런 과제 이런 부담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먼저 우리가 좀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 과거에. 우리는 뭐, 30m 부채 갚기 위해서 오늘 흥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전체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마중물로 드려오니,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흥금합시다. 건축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 조금씩이지만 이미 교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준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재정부채 갚는 것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만 되면 아무 걱정 없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뭘 걱정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새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오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하세요 감사 이 과제까지도 이 부담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흥금을 통해서 오병 이어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세 가지 기도합시다. 감사로 나갑시다.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렴, 감사합니다. 부담에 감사하고, 진도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그의 주인이시고이 그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오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의 매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삼십몇 분 감회에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전체 일을하여 위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 드리. 없는 것을 염려하지 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더 절박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역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는 마음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다면 흥분의 역사하시고 어 역사하시고 뜨겁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밝히는 미래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 주님 새 무대를 준비하라. 새 너머의 역사이다. 계시는 새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아픔과 부담이 있지만, 재정의 부담도 있지만, 주님의 몸이기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에, 이곳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부채라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축 헌금을 힘있게 드리는 것 부채를 갚기보단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로 계속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즐겁게 들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냇 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 육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생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하리로다 하신 것 같이 평안과 형통함으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